자 오늘은요 어이오십견이나그 디스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이미 걸리신 분들 자세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야너 허리를 쭉 펴야지 쭉 피고 해야지 이거 자세가 나빠진다 그렇게 막 어, 반드시 허리는 쭉 피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아주 꼿꼿하게 세우는 걸로 항상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유난히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왜 허리를 꾸부정하게 하고 다니냐? 허리 좀 피부 다니 어깨 좀 꾸부정하게 다니지 마라. 어깨 좀 피부 다녀라. 그런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 있죠? 네? 얼굴이 원래 더럽게 생겼는데 너왜 인상성. 눈에 힘을 풀었는데. 얘왜 왜 눈에 힘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괜히 오해받아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척추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왜 허리를 펴라 막 이런 소리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게 이게 내가 뭐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들고 허리 이 어깨를 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아 내가 이거 뭐 잘못됐나 보다. 내가 허리 이게 허리가 어깨가 굽었다 보다. 그런 생각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마사지를 해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 이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여러분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어깨는요 살짝 튀어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원래 생겨먹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척추 라는 거는 S자 라인을 그리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S자 라인을 돼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하 이렇게 되어야지 허리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원리는 뭐냐면 다리를 설계를 할때그 다리가 아치형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냥 직선으로 해버리면 위에서 눌렀을 때 힘을 못 받죠 그래서 아치형으로 하는 거예요 어, 마찬가지로 이적추가 만약에 똑바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위에서 받는 하중이 엄청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남들보다 빨리 문제가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척추를 만져보면은요 털이 아프다는 사람 뭐, 이뭐 어디 아프다는 사람 만져보면은요 전부 다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허리가 너무 일직선이 되어 있더라 인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허리 아프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처럼 어떻게 하냐면 은 들어갈 때를 눌러주고 그렇게 해서 자세를 어느정도 잡아주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그거, 그게 거그 원래 그 선천적으로 그런거기 때문에 교정을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데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허리는 들어가야 되고 어깨는 살짝 튀어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일자로 피는 것도 좋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저보고 어게 피라 어게 피라 막 이러는 사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런데 이 오지랖이 넓다는 거는 사실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남을 그만큼 생각해주고 남을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우지랖 오지랍, 저도 우지랖이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남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살면 좋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눈사치 풀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막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이게 우지랖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면요. 특히 서울 사람들이 그런 우지랖이 심하더라고요. 보면은 아니 이거는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건지 뭐남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 콕콕 짚어가지고 우지랖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얼굴이 크다느니 뭐 아니 난 얼굴 크고 작은 걸왜 자기가 뭐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뭐 하라냐 이거지 찐 사람한테는 쪘다 왜 쪘냐 뭐키 작은 사람한테 왜 작냐 뭐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말하는 사람은 한 번이지만 듣는 사람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형으로 이어지는데 그거를 제대로 짚어서 얘기를 하면돼 말을 안 하는데 꼭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턱이 좀 있는 거는 정상인 얼굴 형태거든요 사람이 턱이 왜 있으면 씹으라고 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턱이 있어야 당연히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 턱 있다고 턱을 뭐 없애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턱이 있냐 뭐 턱이 좀 나왔다 뭐, 하 얼굴이 네모나다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은 막 이걸 무슨 뭐턱 깎는 게 무슨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턱 깎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자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자꾸 이상한데 오지랖을 부리게 되면 네,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마시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허리도 등도 약간 굽어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약간 굽어야지 정상이고 너무 피게 되면 오직견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고 또 목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오게 될 수가 있죠 이 척추를 바로 잡는 거는 어, 선천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자세를 바로 잡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어, 교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가능한, 너무 쭉 펴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되 허리는 집어넣고, 예, 등은 너무 펴려고는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네, 너무 꼿꼿해도, 어, 좋지는 않다, 아는 거니까. 뭐, 좀 꾸부장하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마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꾸부장한 건또 좋지가 않고요. 또 대부분 이, 이 거북목과 반대로 이 거북목 같은 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고개를 너무 숙이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잘 가려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